목이 마르. 주번 누구냐. 저인데요. 아 재영이냐. 예. 아 선생님이 목이 마르니까 예. 물좀더 하라. 예. 그래. 아 초석 부른다. 아 이재영. 이재영. 이제 이재... 재영이 어디 갔어. 재영이 안 왔는데요. 또 지각이야. 예. 이 녀석 오기 만해봐라 그냥 지각을 단몫물 예. 떠왔습니다. 이 녀석이 지각해놓고 아부를 하고 있네. 물은 왜떠왔어목 말라서요. 자리에 앉아서봐 여기 그래, 다다안 오네 왜 그래 뭘좀 챙겨 조용히해, 조용히 조용히 아, 자여석아손 근데, 음? 근데 아까 물들어간 녀석은 왜안 오는거야? 선생님 제가 찾아볼까요? 그래 앉아 누가 갔냐? 몰라 자자출석 부른다 어. 이재영 예? 네? 어? 너 언제 왔어? <웃음> 아 왔어요 혹시 어, 가? 아, 지하철이 밀렸어 아니, 아니 한현민 예 네. 어, 다 왔지? 예자 숙제 검사하자 네 숙제 꺼내 네 형님 나 숙제했어? 했지 봐봐 그래 자, 자. 응. 한현미 숙제. 아 예. 숙제 안 가지고 왔는데요? 뭐야 이녀석아. 의자로 올라가. 아이 녀석은 아, 이게... 거짓말을. 자 이재형 숙제. 선생님 전 숙제를 안 했는데 돼 있어요. 무슨 <웃음> 놈이 안 있어 이녀석아. 의자로 올라가. 아이씨. 아아 이재형. 예? 너 어디가? 물이 들어가는데요? 수업 전에 물이 왜 들어가 이녀석아. 목말라서요. 정신 차려 정신에 들어가야죠. 거기 다 다르네. 넌 여기 왜 올라갔지 내려와 이녀석아. <웃음> 이상하게 편안하네? 맘 칼칼하네? 그러니까! 어? 희한하네? 자자자 조용히 하고 숙제 검사 하자 저 선생님 숙제 검사 아까 하셨는데요? 했어요! 네. 숙제 검사를 언제 했다고 이래 그래, 녀석들아? 했어요! 오. 이 녀석들이 들이자고 거짓말을 고 죽이... 의자로 올라가! 아! 아 제... 제... 이재양! 네? 뭐 어디가? 물 들어가는데요? 물을 왜 들어가니? 수업시간에 이 녀석아! 목말라서요 어가안 정신 차려 정신! 잠깐만! 이 장면을 꿈에서 본것 같아! 아요 이상하게 편안하네. 난 짜파르네. 그러니까 오희한하네이녀석들 어? 정신 못 차린 게 있지요. 오늘 수업 때가 엉망이야.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와습니다 아유, 아유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누구세요? 이 재영이죠. 해비되는 사람.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버님. 아버님 예? 어디 가세요? 물 들어가는데요. 내일 오세요, 아버님. 내일이요. 아, 아, 예, 네 예, 내일 오세요. 어. 자 아. 수업하자. 자.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냐? 반장 일어나 예 너는 부반장이잖아 이 녀석이 그냥 반장 일어나 네어 그래 반장 예 어.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어? 잘 모르겠는데요? 이 녀석이 의자로 올라가 아나 이거 그럼 부반장 일어나 예넌주본이잖아 아, 주번이다 부반장 어, 일어나 예어 그래 부반장 예 어.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? 반장이 모르는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이 녀석이 의자로 올라가 아나 아, 이제 네. 이재너이 네? 녀석은 또 물들어가는 길이지? 어? 제가 물을 떠요? 네가 왔다갔다 하면서 물을 어 다녔잖아 이 녀석아! 뭐하는거야? 컵은 어디있죠 컵을 왜 찾아 이 녀석아 들어가 앉아 정신 좀차려 물을 뜨긴 떠야되는데? 넌 여기 왜 올라가 있더니 내려와 이 녀석아 아, 계속해서 계속 편안한게 중독될라그네? 난 칼판오네? 그러니까! 어? 희한하네이 뭐, 녀석들아 우리 도 엉망이야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알았어?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? 누구세요? 제형의 앱이 되는 사람이 아버님 오셨어요? 아유. 어떻게 오셨어요? 물 떠왔는데요 아 물을 왜떠 오셨어요? 예? 목말라세요나 네? 목이 칼칼해 아버지 나도 칼칼해 나도 칼칼해, 네. 나도 칼칼해. 너 이거 니가 먹어라 괜찮죠? 아버님 내일 오세요? 예예 아, 예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물들어가예 예, 예. 네? 이컵 네. 누구 꺼야? 네니컵가라다컵 어? 여기 있네 아우씨 이제야 너 어디가? 물 들어가는데 로왜 떠? 목말라서요야 이거 내컵에네가 가지고 있어? 넌 여기 왜 올라가있어? 내가 내려와 이상하게 화나네요 나 칼칼하네 네. 네. 네.